이 안녕하십니까. 자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시 선형 치수 간 간격 조절 방법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입되는 빠른 치수 입력은 치수 간 간격이 너무 좁아 보기가 이 싫고 치수를 넣은 후하나씩더 별도로 간격을 수정하려고 하니 짜증난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웃음> 좀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열받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어, 간격을 일일이 이렇게 다 일일이 손잡아 조정하기가 어떻습니까 이거 힘들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이 치수를 일단 기입하신 다음에 그렇죠? 시작과 끝을 적당한 시작위치와 끝위치를 잡으시고요 여러게지 치수만 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뜰겁니다 그방 그렇죠? 뜬거 보이시나요 하면 요렇게 치수비상 보이죠 갖다대면 요렇게 보이시죠 하나, 둘.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치수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게 뜰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사라져 버렸으면 다시 선택하고 요거 요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갑자기 막사라져고 그러잖아요 요건 뭐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위 아래 그것이 라벨 붙이는 기능입니다 각종 공차 기입하는 기능이 있고요 예. 검사치수, 뭐 정렬기능,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는요, 두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렬이라는 대화상자가 있습니다. 참맞추며요이 어, 대화상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 밑에 보이시죠? 이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쓰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세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하면 시 이렇게 일정하게 정렬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자 요런걸 잘 활용하시면 뭐 크게 무난하게 작업을 해나실 수 같아요 이렇게 잡으시고 요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딱 맞겠죠 그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간격이 뭐 중구난방이네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고 좀 쩜쩜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로방향을 쩜쩜하게 할 수도 있고 간격 일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자뭐 그런 부분들을 잡으시면 될듯 합니다 뭐 이렇게 잡으시고 갑자기 위쪽 정렬 이렇게 해버리시면 곤란하겠죠 죠그렇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형으로 쭉 맞추고 싶다그러면 이게 제일 낫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잡으시면 될듯 합니다. 맞춤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2016버전 동영상 강좌 안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